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숨만 쉬어도 대기업 부장 연봉 비유한 예은 로또 맞았다. 저작권료 플렉스. 활동하지 않아도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 저작권료로 플렉스를 한 가수들의 이야기는 늘 화제가 됐다. 노래 한 곡에 차 집까지 살수 있는 돈을 벌기 때문 얼마나 벌길래라는 궁금증을 자아낸다. 최근 래퍼 비오와 싱어송라이트 안예은이 저작권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공개해 주목받았다. 비오는 한 노래로 대박이 났다. 엠레쇼 미더머니 10에 출연해 브랜드 카운팅스타, 리무진 등으로 각종 음원 차트를 휩쓸었다. 특히 자작곡 카운팅스타는 발매되고 2시간 만에 차트 1위에 올랐다. 해당 곡의 밤하늘의 펄이라는 가사와 멜로디는 큰 사랑을 받았다. 쇼미더머니 10에서 최종 3위를 차지한 비오 1위는 못했지만 우승자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다. 프로그램이 종영한 지 2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팬이 그를 밤하늘의 펄이라고 기억하며 노래를 듣는다. 대박이 난 카운팅 스타의 곡 저작권을 누는약 5억. 비오는 최근 유튜브 콘텐츠 티르키에즈 온더 블럭에 출연해 히트곡으로 번 돈에 대해 언급했다. 이용진이 워낙 잘 돼서 5억 가까이. 벌었다는 얘기가 돌떠라라고 묻자, 비오는 처음에 제일 많이 들어주셨을 때, 그만큼 벌었다. 저작권료랑 음원 다 합쳐서, 그 정도 벌었다. 라고 답했다. 비오는 남다른 플렉스를 자랑하기도. 그는 26일 방송되는 네이버 나우 갸나와의 21번째 게스트로 출연한다. 공개된 예고편에서 강호동이 비오에게 가수 비오로 차드머니 나올 때 다르지 않았나. 저작권료가 처음 입금됐을 때라고 직설적으로 물었다. 비효는 그렇다. 솔직히 내가 음악을 하면서 보지도 못한 돈이니까 라고 밝혔다. 이어 부모님에게 한 효도로는 아버지가 다른 일을 해볼까 고민하고 계셨는데 관두시라고 했다. 바로 관두시에더어라고 전했다.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 안예은 역시 저작권료가 악소리난다고 소문났다. 2020년 한 프로그램에서 그는 대기업 부장님 수준의 저작권료를 받는다고 고백했다. 최근까지도 암정적인 수입을 자랑했다. 지난 8일 tv 조선 바람의 남자들에 출연한 안예은은 억소리가 날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자본주의적으로 효도를 많이 할수 있게 됐다. 고 솔직하게 밝혔다. 사구풍 발라드라는 독특한 음악 컨셉을 가진 아예은 그는 홍연. 파란 문어의 꿈으로 자신만의 색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2020년 발매한 문어의 꿈은 현재 전국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sns에서 청소년들의 율동 챌린지와 더불어 역주행에 성공한 것. 안혜은의 지갑이 두꺼워지게 한 효자곡인 쌤. 자작곡으로 상당한 돈을 만진 비오와 안혜은. 비오는 지난달 첫 EP 앨범 파이브 센시스를 발표했다. 타이틀곡 자격지심은 음원차트 22번에 진입하며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번 앨범으로 벌어들이는 저작권료는 얼마일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